안녕하세요 파마니 유튜브의 파비앙 입니다. 오늘 소개할만년필은 IWI에서 나온 IWI 회사에서 나온 사파리 만년필 입니다. 이 사파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나미 만년필 회사에 나온 사파리 만년필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IW, 일단 IWI 회사에 대해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IWI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만들어진 회사로서 만년필이 만든지그 사실 오래 안된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자료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일단 IWI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관이 하려한게 특징인데요 일단 이 만년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로즈골드 색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로즈골드 색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립쪽 부분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사파리, 사파리 문양처럼 이런식으로 어, 핑크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벗겨지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벗겨지지 않는 것을 보면, 어, 그래도 꽤나 준수하게 잘 디자인이 되었고, 꽤나 준수하게 잘 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클립 부분을 보시면, 클립 부분을 보시면 여기 사파리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밑에, 어, 테일 부분을 보시면 여기 타이완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클립으로서 뭐, 별다 특징 같은 건없고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노즈골드 색상이어가지고, 뭐라 특징이 딱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도 노즈골드 색상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IWI 회사에 노고가 박혀져 있고요그 다음 각인이 여러가지 잘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 필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들부들한 필감인데 조금 세요 조금 하드닙이어 가지고 하드닙인데다가 조금 촉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좀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것을 조금 알수 있는데요 촉도 자체 생산인, 걸 아는, 자체 생산인 걸로 아는데 자체 생산인거 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만년필을 얼마 안 만든 회사 치고는 근데 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거칠어요 거칠어서 거의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조금 오래 써야 오래 써야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필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압에 따라서 역시 필압에 따라서 역시 어 필기감이 변한다는 건사실이고요 그리고 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국의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 모든 구격의 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짧기 때문에 이 몸체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여기 약간 저처럼 자르셔야 되는,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러는딱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립존 부분도 약간 뭐 노즈고드 색상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굳이 이불로 안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파한리의파비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